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보자 엄마 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최고 최고 최고예요 네 오늘은 네, 저와 함께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와 봤고요 과연 무엇일까요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네, 네 오늘의 네, 콘텐츠는 엄마 미소와 같이하는 한줄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워볼 한줄 명언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 무의식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른다 네좀 말이 거창하긴 하죠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어떻게 또 운명이 되느냐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. 한 예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,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어, 편식을 하,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찬을 어, 어, 안 먹고 다른 걸 반찬 먼저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, 이 친구가 이 반찬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친구야 너는 이반찬은 싫어해 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어이 반찬 싫어해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에이, 어, 또 어도 그 반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여러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냐면은 만약에 그 반찬이 싫어했을 때가 그 친구랑 같이 다녔던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자 학교에서 또그 친구와 같이 있었을 때 식사했었던 때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그 어 친구와 식사를 같이 하다가 재밌게 이야기했던 네 내용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계속 꼬리에 꼬리에 물고 계속 생각이 나고 말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가 이 편식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의식에 있었던 그 이야기까지 점점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깊은 무의식에서는 여러분이 그 학교 생활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게끔 유도해서 그 상황으로 올라가서 학교에 있었던 일들로 가서 그 다음에 급식으로 가서 다시 또 어 현재 있었 현재로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올라가게 되고요. 그리고 그게 다해서 다시 말로 통해서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. 조금 어려우신가요?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 깊은 무의식에서는 이 학교생활과 그 친구와 있었던 추억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친구야 너는 이 반찬을 싫어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말을 하게끔 네,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의식화될 때까지 여러분을 이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의식적 행동들은 이 깊은 무의식에서 이런 말이나 행동 또는 나오게끔 네, 유도하고 만들어진다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과 행동들이 모두 다이 깊은 무의식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수 있겠죠 저는 이 표현을 상호작용이라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,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 친구가 음식을 어, 잘안 먹고 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깊은 무의식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 말을 안하고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깊은 무의식이 무엇이 있었는지 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행동을 보고 어이 친구는 어이 반찬을 싫어하네 그러면 내가 전에 이, 이 친구와 같이 이반찬 싫어했던 적이 있었었나 아니면 네그 싫어한 반찬 만들어준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싫어한 반찬을 해줬었던 그때 배경, 공간, 그리고 시간 등 날짜가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마다 각자 그 무의식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 우리가 이 무의식을 그때 우리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었구나 이 친구가 반찬을 먹지 않고 거르는 행동을 통해서 이, 여기까지 생각하게 됐구나. 라는 게 바로 알아차림 또는, 네, 불교에서 말하면 알아차림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,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, 운명에, 네, 따르지 않고, 네, 운명의 주인공이 된다고. 할수 있습니다. 좀 신기하죠? 이렇게 의식하는 행동만으로도요. 네, 음...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구가 하는 반찬을 먹지 않고 골라내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떠오르는 행동들을 친구들과 이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네, 그 얘기를 하고 그 추억들이 떠오르, 떠, 떠오르더라도 또 얘기를 하더라도 즐겁게,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다면은, 그건 여러분이 그안 좋은 일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기분 좋게 넘어가게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어, 여러분이 뭐 그, 그 싫어한 반찬 만들어준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싫은 표정을 짓지 않고 뭐 웃으며 넘겨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이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싫어했던 반찬을 얘기하면서도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내가 그 생각했던 이 싫어했던 반찬들이 다시 일상에서 먹게 되면은 그 친구와 있으면서 이 즐겁게 얘기했던 게 떠오르면서 싫어했던 반찬조차 어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맛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게 된다는 점 이렇게 지금 무의식과 의식이 상호작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한 행동, 의식적인 행동 자체가 여러분에게 무의식에서 어떤 것을 이끌어서 올려 주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떠오르게 했는데 그 생각이, 무의식에 떠오른 것 생각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게 즐겁고 행복하다면은 그 무의식에 있던 안 좋은 기억들조차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네. 어 괴롭거나 힘들지 않는 기억이 또 되고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깊은 무의식과 무의식은 계속 상호작용을 하다가 어 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감정으로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그 생각이 다시 또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그 무의식에서 떠올렸던 행동을 의식화하는 게 칼융이 말한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운명에 따르게 됩니다가 되겠습니다. 어떠셨나요? 좀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한줄 명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